좋은 리가더 생길 수는데 그러면 죄수의몸집이 작아져요 그럼 와, 다 희미는 에 아니다 너 내가 적게 먹고 적게 싸지 마 그럼 동사다리야 참고나는 거 아니 그럼 그까지생기라고 대포. 그냥 영이장이나꼼꼼꼼나가 I don't know h e y o o d